드디어 왔습니다 네 드디어 왔어요 어떻게 봤는지 모르다가 금방 되게 쉽더라고요 신청하는 방법이 저는 그냥 1 0만 넘으면 주는 줄 알았거든요 신청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해서 우리, 우리 설친이 덕분에 이런 걸한번또 들어봅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저 그냥 저 원래 이런 거막 하고 챙기는 성격은 아닌데요 그래도 저는 아니라도 이걸 주신 우리 설친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름막 잘못 쓰고 그런 거 아니겠죠? <웃음> 어... 어... 이거 또 꺼내놓으니까 멋있네 짠 영롱하네요 반짝반짝거리네요네다 이게 우리 설친이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더 열심히 해서 다음번에 꼭 골드 버튼을 받는 그날까지 더 좋은 정보들, 그리고 내피셜이 아닌 정말로 고급 정보들을 열심히 드리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설친 여러분들